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 진짜 야외 활동하기 정말 너무 너무 좋은 날씨지 않아요? 거기다 이제 5월달부터는 실외 공간에서는 노 마스크잖아. 아직까지 저는 어 익숙하지 않아서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데 날씨가 점점 더워짐에 따라서 실외에서도 이렇게 이제 마스크를 벗는 일이 종종 있지 않을까? 뭐 야외 운동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답답하니까 살짝 살짝 벗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와, 이제 제 나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피부의 노화나 막 이게 자외선의 뭐 기미, 주는 게 이런 게좀 신경이 쓰이. 더라고요. 전 야외활동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 제가 SNS에서 진짜 많이 봤어요. 특히 골프 치시는 분들 골프 치시는 분들이 그 야외활동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홀이 길다 보니까 다얼굴을물붙이고 다니는 거야. 어, 저게 뭐지 뭐지 했는데 어 요거더라고 바로 더한올의 리얼 썻 패치 플러스 요거를 다 이렇게 하나씩 붙이고 쉬고 다니는데 아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뭔가 약, 약간 약 야구선수 느낌 나고 막 그러는데 어, 요게 그거래요 그 약간 국내 최초 특허브랜드 더하늘이라고 하거든요 어 보니까 색깔 두 가지나 있어요. 저는 태닝을 했기 때문에 좀 어두운 색을 골랐는데 피부가 워낙 뽀얗신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밝은 1호를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한번 착용을 하고, 아, 생각을 해봤어. 어, 달리기를 하러 나갈까? 아니면 그냥 산책을 하다가, 어, 헬스장 갈까? 하다가, 달리는 건 아침에 지금 살이 쪄서 물이 나갈 수도 있어.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산책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럼 이거 붙이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나이가 드니까 진짜 피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자외선이 어릴 때는 내가 20대 때는 이렇게 자외선이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근데 나이가 한살한살 살 들다 보니까 피부 노화도 신경쓰이고 색소 침착도 신경쓰이고 특히 기미중깨! 기미중깨가 너무 많아서 아 올해 추석 때는 기미중깨 한번 빼볼까? 그 생각도 하는데 어, 더 이상 많아지면 안될것 같아서 이걸로 야외활동할 때는 한번 붙이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얘 있잖아요. 얘는 한 박스에 이렇게 다섯 장이 들어있어요. 다섯 장이 들어있는데 한번 붙여 볼게요. 음. 오, 이게 선크림 땀이 많이 나는 운동을 할 경우에는 선크림 사용 전에 붙이면 된대요. 그리고 유분이 많은 상태에서 붙이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분기를 좀 제거해 주시고 붙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방법은 붙일 부위를 깨끗이 해주세요. 선크림이나 메이크업 후에도 사용이 가능하긴 한답니다. 근데 유분이 많으면 떨어질 테니까 유분을 좀 제거하신 다음에 붙이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 이렇게 두 장이 들어있네. 여기 보면은 패치를 필름에서 떼어내세요. 그리고 햇빛에 약한, 햇빛에 약한 눈밑이나 광대에 딱 붙여주시면 된대요. 오. 이렇게. 어때요? <웃음> 나 이거 봤어. SNS에서 진짜 많이 봤어. 이렇게 붙이고 활동하시는 분들. 그럼 이렇게 붙이고 저는 밖에 나가서 어, 산책도 하고, 음, 헬스장 갈때 들고 갈 커피도 한번 사러 가겠습니다. 와 여러분 날씨 장난 아니에요 지금 주변에 사람도 없고 어차피 실외는 노 마스크 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었는데 오늘 제가 영상 촬영한 날이 월 5일 어린이날이거든요 와 날씨 미쳤어 근데 날씨 좋은데 이런 날 주의해야 돼요 이런 날 진짜 자외선 야외활동 많이 하면 은그 얼굴에 김이나 주운 게 금방 생긴다니까 와 장난 아니다 날씨 근데 어, 나오기까지 너무 힘들었는데와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 산책을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책을 가고 있습니다. 와, 날씨가, 날씨가 바람은 부는데 햇볕이 엄청 뜨겁게 비치거든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와, 진짜 이런 날 선크림 안 바르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패트 같은 거안 하면은 진짜 여기에 주근깨랑 기미가 그득그득 올라올 날씨 야외 활동하면은. 지금 산책하다가 쉬고 있는데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와 진짜 대박이야. 대박. 근데 날씨는 좋아서 진짜 재다기분 여기는 어, 저희 동네에 있는 대학교인데 실리인데 주말에서 공휴일에는 등에사신들께서 산책을 와요. 그래가지고 오늘 저도 여기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 너무 마시고 싶은데 지금 안 갖고 온 거지. 이거 <웃음> 붙이고기 잘 할까? 오늘 햇빛이 이렇게 강할 줄 몰랐는데 이거 붙이고기 잘 했어요. 저 이번 주에 음, 패러글라이딩 하러 가거든요. 갈때 이거 꼭 붙여야 될것 같아요.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근데 <웃음> SNS 셀럽들한테는 되게 예뻐보이는데 내가 하니까 왜 이렇게 안 어울리지? 네 여러분 이 더하늘에 리얼 썬팬츠 붙이고 산책 갔다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씻고 왔습니다. 야외에서 운동하려고 했는데 어 너무 너무 햇빛이 너무 따가워서어좀 밖에서는 좀 힘들 것 같더라고 그래서 헬스장 갔다 왔습니다. 어 이걸 제가 붙이고 갔다 왔는데 뗄 때는 자극 없이 살... 진짜 작업시 너무 부드럽게 떼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피부에 뭐 손상이나 이런 거 제가 좀 피부가 예민한 건 아닌데 이렇게 좀 자극이 좀 약하더 약하더라고요. 뭐좀 열감이 올라오거나 그러면 은막 오돌토돌하게 생기는데 얘는 진짜 뗄 때도 그렇고 붙일 때도 그렇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붙이고 떼어지는 것 같아서 어 자극도 없,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품이 강렬한 자외선으로부터 이렇게 피부로 보호해준다고 하니까 좀 약간 든든함이 느껴지고, 보니까 이게 미백과 주름 개선 된대요. 그래서 미백과 주름 개선 효과를 보시려면은 착용을 30분 내외로 착용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야외에서 이제 골프나 달리기나 뭐 이렇게 활동 많이 할때 있잖아요. 그때는 계속 쭉 이렇게 붙이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우리 피부는 소중하잖아. 한번망가지 피부는 되돌리기 힘들어요. 돈도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 이제 야외 활동 정말 여러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뭐 마스크도 이제 야외에서는 안하고 그다음에 날씨가 너무 너무 좋다 보니까 야외에서 많이 생활하실 것 같은데 요거 간단하게 붙이고 마스크 착용하고 하면은 어 우리가 우리 피부를 좀더 지켜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도 SNS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저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웃음>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우리 피부는 소중하니까 같이 잘 지키자고요. 네, 나도 이제 피부 미인 되겠어. 제가 이런 거좀잘안 갖고 갖고 오는데 한번 갖고 오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려고요. 말만? 아무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